<목소리도> 안녕! 아 소년만화 주인공하면 뭐니뭐니도 변신! 아 주인공의 분노하게 강력해지는 전투력! 에 변신이라고 떠오르는 만화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아, 나는 역시 이게 어릴 적에 TV로 봤던 음. 세러문이나 전사소년의 아 맞아 맞억이 남은 것아롱꼬 마마 열두살라마사 마법의 전사 또말고도또 웨딩 피치도 있었잖아요 아, 드레스 막가아 입고 음. 또, 맞아 맞아 피치 릴리데이지 릴리, 아직도 기억해요 어, 피치 릴리데이지 어, 진짜 음. 오랜만이다. 데이지 좋아했어요. 그리고애도 <웃음> 대표적인 고정 캐릭터로는 뽀빠이가 있잖아요. 아 뽀빠이 뽀빠이 뽀빠이 진짜 잘 알아요. 아, 아, 아. 시금치를 먹으면 알통이 헉헝 CG 나주세요헝 생겨가지고 그냥 힘이 세져서 공주를 구하잖아요. 어 근데 그꼭 어? 그 알통이 생기는게 변신이라고 할수 있을까? 힘이 세지는 것 자체가 변신 아닐까? 하지만 힘이 세진다고 해서 몸망이 생기는 건 아니죠 파워업에 걸맞는 외형이변해야말로 소년만화 주인공의 기본적인 소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고다 쿨링킥 변신한 모습이 멋있는 소년만화 주인공 탁텐. 오늘은 또 어떤 캐릭터들이 랭킹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9위는 7가지 대제의 멜리오다스, 기사단 7개의 대제의 단장. 작은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무시무시한 실력자입니다. 마신족의 문양이 얼굴에 나타나면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마신화한 상태는 투급 11만 4천에, S카노르조차 압도했다고 합니다. 9위는 나루토의 우즈마키 나루토. 과거에는 환영 분신술만 사용한 나루토였습니다만, 현재는 다채로운 인술을 사용하는 최고 실력자가 되었죠. 미수의 차크라를 끌어올려 모든 신체 능력 및 차크라를 강화시키는 미수 차크라 모드까지. 다양한 상을 사용합니다. 8위는 진격의 거인의 에렌 예거. 인류를 위협하는 거인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인공. 에렌 예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신이 거인의 힘을 다루게 됩니다. 부분적인 경질화가 가능하고 재생력이 뛰어나며 전신일체 구조물 건축 경질화라는 것을 이용해 건축물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7위는 원피스의 몽키, 비루피야 고무고무 능력자 루피. 고무의 탄성을 이용해 다채롭고 화려한 격투 기술을 구사하죠. 그런 루피의 기술 중에서도 을 꼽자면 역시 기어 시리즈. 기어란 고무의 특성을 이용해 순환계, 골격계, 근육계 등을 활성화시켜 일정 시간 동안 루피의 기술과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비장의 수단입니다. 현재는 기어, 세컨드, 서드에 패기까지 두른 포스, 바운드맨 그리고 탱크맨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6위는 람마 2분의 1의 하우토메 람마. 람마는 아버지 사오톰의 갯마와 수행을 다니면서 무술 수업을 하던 중 저주받은 셈, 난인천에 빠져서 찬물을 뒤집어쓰는 여자로 변해버리는 체질이 됩니다. 전투력이 올라가는 변신은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파워업하는 변신이죠. 5위는 블리치의코로사키 이치고 코로와와 킹시의 힘을 모두 다루다 보니 작중에 등장하는 이치고의 변신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결제되면서도 화려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원작자 쿠보타이토의 손길을 거치면서 독자들의 마음을 투어잡는 멋진 변신 연출을 보여줍니다. 카이는 도쿄 구울의 카네키 캔. 본래 평범한 인간이었던 카네키 캔. 카미시로 리제와의 만남으로 구울이 됩니다. 반인반 구울이된 카네키 캔은 왼쪽 눈만 처간이 되어 평소에는 안대로 가리고 다닙니다. 구울의 상징이 카구네를 활용한 전투가 악건인데요 카네키켄의 카구네는 허리에서 나오는 링카쿠 타입의 뛰어난 재생력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3위는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의 사와다 치나요씨 마피아의 피를 잇는 가정교사 네. 히트맨 리본의 사와다 치나요씨 처음에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점차 용기 있는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시누키탄을 막고 변신하는 하이퍼모드. 수많은 중2병 환자들을 양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간지간지 간지가 사는데요. 이 모드에서 필살염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표정이나 성격이 차갑게 변하는 건 덤덤덤. 2는 루라리온의 손자에서 등장하는 루라리쿠오. 요괴의 피가 4분의 1이 흐르는 루라리쿠오. 평소에는 온화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로운 성격. 그러나 요괴의 모습이 되면 눈빛부터 달라지는데요. 각각 인간의 모습은 낮의 모습으로, 요괴의 모습은 밤의 모습으로 구분합니다. 요괴의 모습일 때는 말투부터 거칠고 매우 대담하게 돌변합니다. 길게 뻗어나가는 장발에, 펀치랑 키. 그야말로 미청년으로 돌변. 하지만 인가일 때나 요괴일 때나 여심에 둔감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것 같네요. 1위는 드래곤볼의 손오공. 분노에서 깨어난 전설의 전사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변신은 나메크별에서 벌어진 프리더전이었죠. 눈앞에서 크리링이 죽자 분노한 손오공이 슈퍼사이언인으로 각성하게 되는 장면은 드래곤볼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명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검은 머리의 손오공이 금발 벽안이 되었다니. 처음으로 이 변신을 보게 된 독자들의 충격과 환희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질 않네요. 이후 손노공은 초사여인 2,3를 거쳐 신의 힘을 얻고 슈퍼사여인이 되었죠. 기존 금발에서 푸른 머리로 변신. 너무 색만 바뀌는 게 아닌가 싶지만. 이런 시청자들의 반응을 의식한 것인지. 최근 손노공은 제멋대로의 극을 혹은 무의식의 극을. 라는 것을 습득한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고다쿠랭킹 변신한 모습이 멋있는 소년만화 인고 탁!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미소년 교수님께서 함께했습니다. <웃음>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어, 최고의 변신 뭐가 있을까요? 변신 로봇이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변신 로봇의 주인공 누구죠? 로봇 그렇죠. 왜다 우리는 사람이 변신하는 거, 캐릭터가 변신하는 사람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답 맞춘 거죠 지금 저? 네. 아 <웃음> 오, 변신 로봇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은 변신 로봇이 주인공이죠. 그 아. 소속사는 그 로봇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일종의 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변신하는 캐릭터의 가장 멋진 변신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변신 로봇은 정말 많습니다. 음. 그렇죠? 뭐 트랜스포머도 있고요. 네. 예. 네. 그런데 더 멋진 변신은 저게 변신을 할지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변신을 해줄 때, 그럴 때그 짜릿한 쾌감이죠. 또 변신뿐만 아니라 합체하는 것도 일종의 변신이라고 볼수 있죠. 얘와 얘가 힘을 합쳐서 더 강한 힘이 나올 것 같다. 아... 그런데 걔가 또 붙어서 또 강한 힘이 온다. 그레나간이라고 하세요. 그레나간이 그렛과 나간이 합쳐서 그레나간이 됩니다. 아... 다음에 또 아크 그레나간으로또 합체를 해요. 그러다 할때또 또 달에 가서 초그레나간이 초 되고 초어나 그레나간이 되고 점점 커진 아마그 사이즈를 보시면 나중에 은하계를 넘어가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은하계 위에서 서있는 그네나간이 있어요 멋진 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볼때아 저게 저게 합치되면 더 커지겠지? 더, 더 세지겠지? 이, 우리 남, 남자들의 로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 더 강해지고 싶은 아. 욕구 세지고 아. 싶고 강해지고 싶은 네. 욕구 그거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아. 네. 음. 변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변신할 때그 짜릿한 쾌감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 제가 음. 어린 시절에 가장 어, 기억에 남는, 지금 처음 그 짜릿함을 느꼈던 것이 아이젠버그라는 그런 어, 특촬물이 있어요. 특촬물. 그래서 비행기와 어, 자동차, 자동차가 다니다가 그 자동차가 비행기로 변신합니다. 그 음. 변신할 때 너무 짜릿했어요. 바로 이, 이 방송을 보는 고닫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 그런 추억이 있는 애니메이션들을 한 어, 번씩 생각하면서 그때그때그 짜릿한 감정 네. 그 기분 그것을 느끼면서 그런 애니메이션 감상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교수님 덕분에 또이 변신물에 대해서 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변신해서 올게요. 일단 어. <웃음> 그 여러분 즐동하면서 기다리시오. Shoot! <laughs>